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교성 입니다 아, 여러분 오늘은 저기 아,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가지 뇌과 관련 질환들 어, 굉장히 다양하죠 뭐 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췌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신장 같은 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방광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위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십이지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전립선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요로, 뭐, 소변 보는 쪽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혹은 당문질환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허리 통증이나 요통, 고관절 통증, 같은, 그 상당 부분을 이렇게, 뭐, 그런 쪽은 또, 내 거라고 기는좀 하지만, 하여튼, 뭐, 고혈압, <웃음> 그죠? 어, 당뇨병, 신부전증, 어, 굉장히 어떤, 뭐 위하수 다양한 형태의 어떤 뇌과 관련 질환들이 있습니다 어, 그 사실 오늘 좀이 자리에 앉으면서 굉장히 부담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자리에 앉게 됐는데 근데 언젠가는 한번 이런 얘기를 어,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 방상을 조금 하여튼 올리고 있습니다 어, 고혈압 관련이나 당뇨병 관련 이렇게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물론, 뭐, 공황장애다 어떤 이런 부분들도 많은데, 많은데, 거의 대다수의 병들이 사실은 포함이 됩니다. 오늘 내용에. 어. 그, 뭐, 댓글을 통해서나, 뭐, 뭐, 지난 시절에 어떤, 지난 시간에 어떤, 어, 뭐, 전화를 통해서나, 어떤 <웃음> 질문이 와요. 질문이 오는데, 질문이 온다라는 거는, 어, 그분이 저를 뭐, 어떻게 든좀 믿고 계시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엿보고 계시다는 라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좀 암담하죠. 답답하고 그러는데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냥 그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이나 문자나 뭐 이렇게 질문이 오시면 하, 그냥 치료는 할수 있는데, 제생각에그래 그냥 저는 치료가 된다고, 그냥 생각하고 또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데, 문제는, 야, 이분이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치료 원리나 어떤 어떤 이 치료 과정들을 잘 넘겨갈 수 있을까? 어,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분이 없, 사람이 없이 혼자서 제가 올려가고 있는 어떤 동영상들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런 탁탁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어, 그냥 뭐 용기는 들이자. 그냥 용기는 아니에요. 아, 음이 치료된다. 근데 진짜 연구하는 자세로 동영상 들어보시면서 그렇게 가보시라고. 하여튼, 오늘, 저기, 일단은 여러 가지 내과 관련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죠? 고혈압 질문 되게 많아요. 어. 저는 그래요. 치료는 할수 있어요. 치료는 할수 있는데, 이제, 그 과정상의 문제예요. 과정상의 문제가, 그, 우리, 이제, 병적인 어떤 치료 관련, 이렇게, 뭐, 민간적으로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명현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명현현상. 뭐, 저는 이제, 2차 자각증상, 뭐, 이렇게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어떤 몸이 나빠졌다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어떤 거쳐가야 되는 그런 단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이 제 마음을 이렇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고 무겁게 하고 이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대처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계속 그 예상 가능한 어떤 2차 자각 증상들 그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동영상을 너무 이렇게 좁게 보지 마시고 좀 다양한 형태의 동영상들 제가 제가 그래서 제목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주일에 하나든 뭐 하루에 한 개든 네? 자꾸 보시면 이 치료 원리가 이해가 된다. 그리고 절대 여러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가능하면 좀 지식을 쌓은 상태에서 어떤 동작들이나 치료 방법들을 조심스럽게 적용하시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2보 전진 1보 후퇴 이렇게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론 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 들어가는데 아 일단은 뭐 모르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오늘 이 동영상은 좀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 될것 같아요 아아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온몸에는 이 압력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압력. 자, 이제, 남자분들은 좀, 남성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좀쉬은데 여성분들은 약간 좀 이해하기가 좀 끌거러울 수가 있어요. 우리 안압이라고 그러고, 그죠? 어, 뇌압이라고 그러고, 복압이라고 그래요. 또, 고혈압이라고 그러고, 그죠? 네. 압력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압력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제 압력을 형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실은 혈액이에요 혈액 피죠 피 음. 그리고 두 번째 압력을 형성하는 것이 우리 장기 내에서 이렇게 위장과 식도 이렇게 호흡기를 통해서 빠져나오는 거나 혹은 방기로 나가는 가스가 우리 장기 내부의 압력을 형성합니다 우리 가슴 쪽 식도 쪽하고 위장 쪽 압력을 형성해요 이 압력은 뭐 어,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건강한 사람과 건강이 나쁜 사람. 자, 건강이 좋은 사람과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을 생각하는 거는. 자, 물론, 뭐, 어린아이라고 무조건 모든 건강이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 건강하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아기들도 있고, 나쁘게 태어나는 아기들도 사실은 있어요. 부모의 영향을 받으면서.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이 나빠지지 않습니까 고혈압도 오고 당뇨병도 오고 하여튼 소화불량도 오고 영유성 식도염도 오고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병이 생겨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를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과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뭔가 일리가 있나 없나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 동작을 하면서, 행동을 하면서, 혹은 운동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이제 압력에, 그니까 압력의 변화가 생겨요. 압력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제 나이 40대, 50대 되면 이제 복압이 올라가요. 창자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 배가 뿔룩 올라오고, 아래 배가 뿔룩 올라오고, 자, 그니까 어떻게, 전반적으로는 밑으로는 압력이 자꾸 올라가요. 다리 혈관도 막 튀어나오고 하지 정맥류도 생기고 창자도 내려앉고 전립선 비대증도 생기고 방광의 압박을 받아서 방광염도 생기고 뭐 여러 결석이다 하여튼 치질이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내려가면서 그 반대로는 이 윗부분 얼굴 쪽은 전반적으로 압력이 떨어져요. 안압이 떨어지면서 노안이 오고 뇌압이 떨어지면서 뇌경색이 오고 이얼 얼굴 쪽에 모세혈관이 압력이 떨어지면서 얼굴이 허물어져 내리고 주름살이 생기고 목이 가늘어지고 어깨가 가늘어지고 가슴이 내려앉고 근력이 팔의 근력이 다 빠지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려앉는 거예요. 자뭐 이제 제 동영상을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 제가 워낙 많이 했으니까 이제 이해나 하시겠죠 그죠? 어. 자 우리가 아 어, 그러니까 이제 압력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왜 내려가는가는 분명해요. 예, 제가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죠?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혹시 이 동영상을 처음 들으시면 꼭 기억을 해 주세요. 힘이 가는 곳에 피가 이동한다. 그리고 피가 이동하는 곳으로 가스가 따라 이동한다.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고, 피가 가는 곳으로 가스가 이동한다. 그러니까 제가 올리는 어떤 모든 동영상의 치료 원리는 혈액순환 원리와 가스 이동 원리에 대한 다른 이해가 없으면 여러분들의 병을 치료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약에 대해서 뭐 좋은 음식이나 약초에 대해서 전혀 일절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원리를 바탕해서 몸을 잘 활용을 하면 거의 대가수의 병들이 치료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니까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잘 알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개인적인 믿음인지 모르지만, 진짜 믿어요. 저는 믿기 때문에. <웃음> 자, 여러분들, 일단 걸어 다니신다. 자, 다리를 이용해서 걸어 다닌다. 자, 걸어 다닌다. 자, 힘이 어느 쪽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리 쪽으로 힘이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피가, 자,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고 했습니다. 그죠? 피가 내려가겠죠. 다리 쪽으로. 그죠? 그러니까 오래 걸어 다니면 다리가 무거워져요. 피가 너무 많이 간 거야. 내려갔다가 못 올라오는 거야. 오래 걸어 다니면 다리가 무거워지 여기 있던 피가 다리로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창자 쪽으로도 내려가요. 전반적으로 내려앉아요. 오래 걸으면 아랫배가 묵직해져요. 여러분들 경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걸으면 치질 나온 사람은 치질이 더 튀어나오고 또 소변도 자주 마려워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압력을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안압이라는 게 있어요 적정 안압이라는 게 있다는 거요 그러니까 이게 안압이 떨어지면 노안이 형성이 되는데 이제 원시 원시가 되기도 하고 물론 뭐 이제 원시 근시는 약간 개념이 다르지만 이제 노안 개념은 거의 압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이 지나치게 오면 이제 안압이 올라가면서 농내장 이런 병이 생겨요 자이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췌장이나 신장이나 방광이나 그죠? 네, 간이나 이 모든 장기에도 적정 압력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신장 그러니까 신부전증이 걸리는 사람들은 신장 압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장 압력이 떨어지는 거는 이 혈액 투과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혈액이 신장을 제대로 통과를 못하면서 노폐물을 제거하지 못해주고 당분을 제대로 제거해주지 못했으면 단백뇨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 압력에서 벗어나게 되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간 투과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모든 피는 이제 아래쪽에서, 복부에서 올라오는 피는 간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100%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70% 정도는 간을 통과를 해요. 간을 통과해서 폐로 올라와요, 폐로. 이제 간문맥류를 통해서 간으로 들어갔다가, 간을 통과한 피는 폐 문맥을 통해서 폐로 올라갔다가, 산소를 만나서 심장으로 이동하고, 이제 몸을 퍼져나가는데, 간, 이제 간이 경화가 된다든가, 간 단백질, 간 수치가 올라간다. 이제 이런 현상을 해서 이제 간 혈액 투과율이 떨어지게 되면 70%가 떨어져제 간을 통과하고 나머지 30%는 상자에서 올라오던 피가 위장으로 이동을 해요. 위장으로. 그 요, 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해서 알게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랫배에서 올라오는 피는 70%는 간을 통과해서 폐로 가고 그 나머지 30%는 우회해서 위장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간을 통과하는 피가 이제 부족해져. 그니까 러덜 통과하면 이제 한 50% 밖에 통과를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 피가 다시 위장 쪽으로 20이 더 나가는 거예요. 그니까 위장 쪽으로 50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위장이 무거워져요. 딱딱해져요. 위통이 오죠. 소화계통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 나는 위가 안 좋아서.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위가 안 좋아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 그러니까 진짜 태어나면서부터 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자왜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애기라고 무조건 건강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네. 자 췌장에 췌장 암이 왔다 신장에 암이 왔다 어떤 원인 제공이 있을 거아니에요 압력의 변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우리 온몸에 적정한 압력이 작동이 되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우리 온몸 구석구석에 압력이 지나치게 높다거나, 압력이 지나치게 떨어져 있는 현상이 너무 많이 발생되어 있는 사람은 건강이 나쁜 사람이에요. 자, 압력이 많다나 높다라는 것은 그쪽으로 피가 많이 간다라는 거예요. 피가 많이 가니까 압력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압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그쪽으로 피가 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오래 살다 보면 손가락에 힘이 없어져요. 손이 절인 현상이 나타나고 얼굴이 내려앉고 어떤 굉장히 다양한 현상이 걸려요. 피가 없으면서 등이 절리고 어깨가 이제 작 아파지고 이제 피가 없으면서 이 혈관 쪽으로 피가 공급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손가락이 절이 저리, 절이다라는 건 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 의학적으로 말해보면 압력이 떨어져 있다는 게 혈액순환 장애가 되는 거예요. 말초신경으로. 그렇죠? 말초 모세 혈관으로. 근데 치질이 튀어나온다. 분명히 치질, 치핵은 혈관 덩어리예요. 압력이 항문 쪽으로 너무 작동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밀려,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정맥류는 다리 쪽으로 압력이 너무 집중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어느 한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는 없다라는 거예요. 공동화 현상이 벌어진다. 자, 고혈압 얘기를 이제 한번 해봅시다, 그죠? 우리 온몸에 혈관이 정상적으로 딱잘 모양을 갖추고 있고 피가 잘 흘러가고 있다라면 그, 그분의 혈압은 정상이에요. 아주 건강하죠 그런데 문제는 하지정균가 나타났다 다리 혈관이 커졌다 팔뚝이 얇아졌다 복압이 올라가면서 소화불량이 나타나고 막 배에 가스 현상이 나타나고 압력이 배 쪽으로 막 몰리고 있다 자 어느 한쪽은 혈관이 커져 있고 어느 한쪽은 좁아져 있다 자 우리 온몸에서 심장에서 나가는 피가 잘 순환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잘 순환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순환이 안 되겠죠, 그죠? 안 되면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심장에서 밀어내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죠? 커져 있는 부분에는 좀 이동을 하는데, 좁아져 있는 부분에는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뇌에서, 뇌혈관이 좁아지면 이제 피는 통과해야 되는데, 좁아지니까 이게 터져버리게. 돼. 그죠? 심지어 뇌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뇌 경색이 되어버는 거예요. 또 심장 쪽에 뭐 심근경색이다, 심부전증이다. 폐에서 심장으로 이동하는 피가 잘 이동을 못하게 되는. 혈관이 좁아지. 뭐 노폐물이 끼어서 그렇다 이렇게하는데 피는요 잘 들어보세요. 피는 적 적정 속도로 계속 간을 통과하고 폐를 통과하고, 췌장과 신장을 적정 속도로 빠르기로 이동을 하면 피는 깨끗해요. 자, 혈압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 말은 피가 적정 속도로 통과를 못하고 있다는 게 왠가 우리가 신장이나 췌장이야, 그죠? 간이나 폐나 갑상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해독 작용을 하고 영양분 흡수를 하고 노폐물을 걸러내고 이런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적정 속도로 통과를 해야만 피가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의학, 의학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피가 혼탁해졌다, 피떡이 생긴다. 이제 혈액순환 개선제를 먹어야 된다. 도움이 되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혈압약, 고혈압약 여러분들 위험한 거 아시죠? 아, 먹지 말라는건 아닙니다. 아니, 제가 오해하지 마시고 고혈압 약의 가장 주된 기능은 심장 박동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5회 1분에 65회가 심장이 뛰어야 된다라면 이 사람은 고혈압이기 때문에 65회로 심, 심장에서 피를 밀어내면 못 빠져나가니까 못 빠져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 박동수를 약물에 근거해서 떨어뜨려버리는 거예요. 신경조절을 해서. 그래, 어떤, 사실은 치료법이라고 보,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죽지 않기 위해서, 혹은 어떤 응급상황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비상조치라고 이렇게 해야지. 그건 치료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량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료라는 개념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보세요. 어느 부분에 혈관이 커져 있고, 어느 부분에 혈관이 좁아져 있다. 아마 여러분, 온몸 구석구석에, 이제, 오래 살면 살수록 이런 현상들이 온몸 구석구석에 나타나요. 종아리 쪽 혈관이 커져 있다고 발등 쪽 혈관이 커져 있다 혹은, 혹은 목쪽 혈관이 좁아져 있다 얼굴의 혈관이 좁아져 있다 팔의 혈관이 너무 안 보인다 가늘어져 있다 온몸 구석구석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생각해서 그럼 좁아져 있는 혈관을 다시 크게 만들고 커져 있는 혈관을 좁게 만들면 피가 그런대로 이제 잘 이동을 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냥 수학적으로 커져 있는 곳을 좁게 만들어주고 좁아져 있는 곳을 크게 만들면 피가 돌아가면서 심장에 부담을 적게 줄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폐에도 부담을 적게 줘요 여러분 피가 안 돌아가게 되면 심장이 커져요 고혈압 환자들이나 저혈압 환자 동일합니다 나이를 먹게 되면 심장이 커집니다 여러분 들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분명히 심장이 커져요 심장만 커지는 게 아니고 폐가 커져요 폐확장증 기관지 확장증 이런 말이 있어요 심장이 커져요 진짜로 그왜인가 하면 피를 심장에서 내보내는데 안 나가는 거야 순환이 안되니까 못 빠져나니까 가그 반대 힘이 심장 쪽에 과부하를 일으켜요 그러면서 심장이 벌어지는 거예요 커져요 자 근데 심장에 들어오는 피는 어디서 오냐면 폐에서 올라오거든요 폐에서 내려오거든요 폐에서 심장으로 피를 보내주는데 심장에서 안 나가 그러면 폐도 커지는 거예요 그 폐에서 오는 피는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간에서 올라오라. 그 폐에서 심장으로 피가 안 나가니까 간의 압력이 올라가는 거야. 간의 압력이 올라가 간을 피가 통과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간에 간을 통과 못하니까 위장 쪽으로 피가 이동을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장기의 모든 몸의 장기의 압력이 정상 수치로 벗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신장의 압력 수치, 최장의, 시비지장의, 창자의 압력 수치, 방광의 압력 수치, 간의 압력 수치 다 벗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부분은 커져, 압력이 올라가고 어떤 부분은 압력이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늙었어요. 병이 드는 과정을 보면 거의 일순간이에요. 이제 뭐 골고루 골리다가 이렇게 나빠지신 분도 계신데, 그저께까지 멀쩡했던 분인데 갑자기 큰 병이 와. 그, 하여튼 그래요. 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또 놓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 이런 모니터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참 쉬운 건 아니고 그 집중력이 필요해요. 어. 얘기를 하면서 다음 생각을 계속 얘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도 제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 컴퓨터 앞에서 말하고 있는지 참 제가 좀제 자신이 좀 신기하게도 하고 그래요. 가끔씩은. 음. 그 어떤 여러분들을 돕고 싶은 어떤 안타까움과 어, 또 제가 알고 있는 걸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좀, 어, 공료를 제공을 해드려야 되겠다. 알려는 드려야 되겠다. 한번. 여분들이 치료를 어떻게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 좋습니다. 그렇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의 몸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병은 이 압력 변화가 생깁니다. 그, 그러니까 실제로 나이를 먹으면, 위하수라 그러죠. 그죠? 어, 위하수로 그래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창자가 이제 내려앉기 시작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자세 불량이다, 허리를 굽히고 있다. 이러면서도 아랫배 쪽으로 창자가 내려앉고, 심지어 위장이 내려앉으면서 식도가 길어져요. 그러 되면서 가스가 안 빠져 나오는. 그래서 막 속에 막 더부룩하고 막배에서 소리가 나고 명치가 막 터질 듯이 아프고 위통이 오는데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위통이 오고, 나중에 떨어지면서 식, 이 식도 혈관이 손상을 입으면서, 그죠? 식도에 식도가 이게 머리 쪽으로 피를 이제 아래턱을 통해서 못 올라오면서 식도 혈관이 팽창이 돼요. 그러니까 식도 혈관이 터져 버리거나 식도가 딱딱해지거나 더 혹은 식도 혈관이 커지면서 목에 이물감이 잡혀요. 그 이물감은 혈관이 커지는 거예요. 가래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가래 증상은 다른 거. 가래는 가스가 못 나고 여기서 이제 소용돌이치는 거야. 위장에서 가스가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오거든요. 백태, 설태, 코딱지 이런 게 전부 다 가스의 결정체예요. 설태가 하얀색이죠. 그죠? 코딱지도 하얀색이에요. 원래는. 그 때가 묻으면 까만색인데 피가 묻으면 빨간색이요 원래는 하얀색이에요. 입술에 이래 백태가 끼잖아요. 하얀색이야요 가려도 원래 하얀색이에요. 근데 염증이 진행되면 까만색 혹은 피가 섞이면 빨간색인데 가려도 원래 하얀색이에요. 그러니까 가스의 결정체가 하얀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품이 이렇게 한 번씩 나오죠. 응? 저녁에 되면 이제 피가 뚝 떨어지면서 가스가 못 나오니까 가스가 식도에 갇혀있다가 한꺼번에 나오는 게하품이야또 재채기고 이런 이제 가스 이동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걸 알면 치료하기가 한결수월해져요 그러니까 혈액 순환 원리와 이제 가스 순환 원리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순환 원리는 진짜 어떤 뭐 동영상 한편 두편에다가 설명을 할수 있는 개념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동영상을 진짜 많이 올려버렸어요 많이 올렸는데 제가 여러분들 고생시키려고 올려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찍을 때는 이 정도의 지식이 없었던 상태예요 그냥 아몇 가지 증상 제가 치료 과정에서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하면서 올리기 시작하다가 여러분들은 이제 도움이 된다고 막 전화가 오니까 또몇 또 분을 도와드리고 도와드리고 도와드리다 보니까 이게 경험에 해서 자꾸 지식이 쌓이는 거야. 아, 이런 증상 어떻게 치료해요? 저도 공부하면 생각해 보니까 아, 그 증상은 혈액순환원리와 가스 이동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나을 것 같아. 해보니까 낫는 거야. 명시통증은 어떻게 해요? 아, 이부자리 이렇게 조정하고, 모래주머니 이렇게 차고 자면, 명시통증이 가스가 빠져나오면서, 명시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데이터가 자꾸 쌓이면서, 제가 이제 지식이 막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아, 제가 조금, 제가 무서울 정도로 막, 막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제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저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치료를 돕고 싶은 마음이지 응? 저는 막아 누군가 나를 알아볼까 싶어서 막좀 피해 다니고 막 이, 이런 성향이에요 아는 사람이 있어도 길 가다가 그냥 옆으로 빠져버리고 이런 성향인 사람이지 제가 막 뭐, 관심을 받고자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좋습니다 그러면 좁아진 혈관이 있고 커져 있는 혈관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원래 상태로 회복을 하면 피가 잘 통하면서 우리 온몸 구석구석에 발생된 잘못된 압력이 작동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회복이 되기 시작한다 그렇죠? 그런데 어. 이런 과정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가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하루의 생활 활동을 계산하여 행동해야 된다 계산하여 그죠 그러니까 계산하여 행동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병을 치료를 못해요 제가 단적으로 이렇게 해요 많이 걷지 마라 자 물론 제가 모든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팔을 흔들면서 걷기 동작이 도움이 돼요 건강을 유지하는데 근데 벌써 어떤 혈관이 다리 쪽에 혈관이 커져있다. 복부 쪽의 혈관이 커져있다. 다른 쪽은 좁아져있다. 이런 사람들은 걷게 되면 그러면 걸을수록 건강이 나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걷는 운동을 하기 대신에 다른 운동으로 대체를 해주는 게더 빠른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세상의 지식은 그렇잖아요. 일반인의 지식은 너무 안 걸어서 병이 났다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병원에 갔어도 의사선생님이 좀 걷기도 좀 하시고 등산도 좀 하시고 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죠 모르겠습니다. 그저 의사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치고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발 좀 걷지 마세요. 제발 좀 등산하지 마세요. 제발 좀 자전거 타게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정상인들이 행동하는 운동을 하지 마세요. 정상인들이 하는 운동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거는 좀 복잡해요. 설명이 이제 상하 비대칭이 발생한 사람과 좌우 비대칭이 발생한 사람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조금 달라져요. 머래주머니 착용법도 달라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과연 진짜 그런 인내를 갖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게 제가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데 걱정이 돼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제가 올린 동영상들을 보고, 보다가, 지쳐버려요. 지쳐버려요.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잘 넘겨가면서 진짜 치료에 극적인 어떤 효과를 보면서 계속 전진해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복부가 커져 있다. 아랫배가 커져 있다. 아랫배에 통증이 느껴진다. 가스가 자꾸 배에 찬다. 이거는 창자 혈관이 커져 있고 다리 혈관이 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자꾸 걸어 다니면 어떻게 보 다리라는 거는 이 체중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50kg에서 60kg의 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리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걸을수록 위쪽의 혈관은 좁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착각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좀 걷다 보면 한 10분 정도 걷다 보면 기분이 상쾌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 건강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 아, 나는 매일 걸어야 될것 같아.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내요. 근데 여러분들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걷고 난 다음 상황이에요. 자 10분을 걸으면 좀뭐 그냥 그런대로 괜찮을 수가 있어요. 저도 전혀 걷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10분 걷고 한 2, 3분 앉아서 자바로 운동해주라. 이런 얘기해요 10분 이상 스트레이트로 걷지 말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10분 이상 걸었다. 한 20분 걸었다. 이러면 일단 여러분 다리가 무거워졌다는 느낌이 들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이렇게 있으면 아, 어, 좀 피곤해진다. 오늘 운동했더니만은 아, 운동을 해서 피곤해지는 모양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근데 이제 또 의지가 또 강한 사람은 다음날 또 산책하러 가는거죠 산책을 하는데 뭔가를 알고 산책하는게 아니고 판을 뭐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 이제 물병을 손에 잡고 막 이렇게 산책을 하는게 아니고 주머니에 손탁 꽂고 탁 펴고 난 건강을 위해서 산책을 해야 돼 하면서 이렇게 걸어다니는거예요 팔도 안 흔들고 머리도 안 흔들고 바람도 안 불고 다리만 까딱 까딱하게 면걸어다니는거예요 혹은 뒷짐지고 이렇게 걸어다니는거예요 피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리혈관이 점점 커지죠. 좀 걷다 보면 아랫배가 묵직해져 있는 게 생각을 해보면 느끼 보면 느껴져요. 그럼 피가 그러니까 이 과정, 근데 이 과정을 6개월이고 뭐 계속 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등산을 몇 년간 했는데 건강이 극도로 악화됐다 이런 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인들 그 보세요. 정상인들이 하는 등산과 벌써 몸의 균형이 무너진 사람들이 하는 등산은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물론 정상인들도 언젠가는 나빠지겠죠. 그죠? 정상들이 하는 등산은 그나마 어떤 혈액순환에 있어서에 도움은 돼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아래쪽이 점점 커져가는 과정을 밟을 수 밖에 없어요. 제가 그런 사례를 많이 알아요. 제가 언젠가 보람의 공원에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만났어요. 그 분이 막, 연세가 좀 있으신데, 연세 한 60대 후반쯤 되는데 막, 머리에 깍지를 끼고 오리걸음으로 막, 계속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궁금해서 이런 물어봤어요. 야, 운동 참 열심히 하시네요. 그러니까 건강하시죠. 근데, 아유 건강하진 않아요. 제가, 예, 안심불수가, 마비가 왔대요. 근데 자기가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극도의 운동을 하고 있다. 다리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어떻게 떤어 살았나요? 이분은 자연에서의 생활을 너무 좋아하셔고 자기는 산에 가서 약초 뜯어먹고 뱀 잡아먹고 뭐 하여튼 이 산짐승들 먹고 그 하여튼 우리나라에 있는 산이나 산은 안 다녀보는 산이에 자기는 막 건강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자신했다라는 거 왜? 스트레스도 안 받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에? 또 등산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했고. 근데 60대 후반, 60대 후반에 어느 순간에 뭔가 뇌가 띵 하더니만 마비 증상이 탁 나타난 거요 자, 이 말이 뭐? 가 하면. 자, 이 아래쪽은 열심히 움직였는데, 이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피를 계산을 안한 거야 뇌 쪽으로 피가 안 올라가니까 뇌혈관이 좁아진 거야 자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걸 판단을 해 보세요 판단을 계산을 하라는 거야 자, 걷게 되면 피가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제가 걷지 마라 걷지 마라 이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그럼 도대체 운동을 뭘 하라는 거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동영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병에 걸리신 분들이 할수 있는 제일 좋은 운동은 누워서 하는 운동이다 누워서 하는 운동 제가 왜 누워서 하는 운동 여러분 누워서 하는 운동이 굉장히 다양하고 효과가 진짜 걸어 다니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 그런데. 근 일반인들은 그래요. 바깥에 아, 경치 구경도 하고, 시원한 바람도 마시고, 좀, 어? 운동 기구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좀 운동한 느낌은 드는데, 누워서 이렇게 운동하면 꼭 죽을 사람처럼. 또 심심하거든, 그죠? 근데 누워서 하는 효, 운동이 진짜 효과가 좋아요. 보세요. 사람은요, 제가 그래요. 오래 서 있으면 되게 안 좋아요. 오래 가만히 서 있는 게 제일 나쁘다고 해요. 차라리 걸어 다니면 좀덜 나쁘고, 그죠? 걸어 다니면서 팔을 좀 흔들고 걸어 다니면 좀더 낫고, 머리까지 흔들면 더 좋고, 바람까지 불면 더 좋고, 자, 이런 관련이 있는데, 사람은 이제 살아가면서, 자, 잠을 자지 않습니까? 밤에 잠을 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자,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수도 하고, 머리도 말리고, 버스도 타고, 직장에 나가서 뭐 하여튼, 이제 걸어 다니니까요. 이제, 걸어 다니는 동안 이제 피가 이렇게 싹,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해요. 아주 천천히 내려가 그러니까, 오후 5시, 6시쯤 되면, 제법 내려갔어. 내려가면서, 피가 내려가면서 창자도 조금 내려가고, 폐도 조금 내려앉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스가 안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가스가 이제 식도에 갇히면서 하품이 나오기 시작해요. 또 눈이 허리해지기 시작해요. 안압이 떨어지면서. 또 머리도 약간 허리해지기 시작하고 집중력이 떨어져요. 이제 피가 내려가면서.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오면 이제 앉아있거나 눕기 시작하면 이제 잠을 자게 돼요. 잠을 자면, 이제 잠잔다라는 건 뭔가 하면 낮 동안에 내려갔던 피가 이제 다시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잠을 잘안 나가는. 낮 동안에 내려갔던 피가 위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올라오면서 보통 한 일곱 시간, 여덟 시간 정도 되면 원래 상태에 있던 뇌까지, 머리 꼭대기까지 피가 이제 충분히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뇌의 피가 다시 꽉 차게 되면 눈을 떠요. 사람의 생존 시스템은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눕는다라는 거는 다시 피가 원래 위치로 온몸에 골고루 가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세상에는 이상한 논리들이 많아요. 뭐, 인터넷이나 뭐, 심지어 유튜브 쪽에도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뭐 <웃음> 죄송합니다 이상하다는 거야. 뭐 잠은 적게 자는 경우에서 한다. 뭐뭘 먹으면 좋다. 뭐 하여튼 저는 음식 얘기 진짜 일절 안 해요. 적게만 먹어라, 적게만 먹어라. 과식하지 마라 이 얘기는 하는데 응. 적정량을 먹어라 이런 얘기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현대학에서 의사분들이 얘기하는일 7시간 내지 8시간은 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어,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는 얘기예요. 왜? 7시간, 8시간 정도 자야 머리 끝까지 피가 올라와서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 나는 공부를 해야 돼. 혹은 나는 해야 될 일이 있어. 잠을 줄여야 돼. 난 새벽 운동을 꼭 해야 돼. 이러면서 잠을 6시간, 5시간으로 줄여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몸이 안 좋아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 그런 분들 위해서 가 불면증 치료법이라고 이렇게 올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몸이 안 좋아서 잠을 두 시간만 자고 발등 깨버리고, 못 자고, 한 시간 또못 자는 분들도 계세요. 뭐, 그거는 몸이 안 좋아서 못 주무시는 거예요. 좌우위대칭이 발생돼서. 어. 근데, 여덟 시간 자야 될 걸, 일곱 시간 자야 될 걸, 다섯 시간으로 줄였어. 그, 이 말은 뭔가 하면, 피가 올라오고 충분히 못 올라온 상태에서 그냥 또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뇌혈관이 다시 커져야 되는데 좁아진 상태에서 회복이 안 되고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하품하기 시작하고 뭐, 뭐 하품을 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뭐 재채기를 목에 가래 끼는 걸 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는 그거 간단하게 보지는 않아요. 전조징후다, 이렇게 해요 전조징후.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전조징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눕기는 누웠는데, 베개를 막, 이따만큼 두꺼운 베개를 베고 잤어. 피가 이까지는 올라오다가 머리 쪽으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머리 쪽으로 살잘못 올라가.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치매가 빨리 오는 거예요 치매가 빨리 오는 거요 제가 뭐, 여러분들 믿에 나오면 이런 얘요 저는 인간이 발명한 최악의 발명품은 베개다, 이런 얘 머리를 베는. 왜? 베개를 빼고 건강이 좋아졌다는 사람 제가 매, 굉장히 많이 만나봤어요. 저 우리 집 식구들은, 아니, 우리 집은 베개가 없어요. 다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아. 그니까,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피도 계산을 해야, 돼요. 머리에 피가 못 올라가면, 머리에 가야 될 피가 이 밑에서 돌아다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니까, 러 이쪽에 압력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머리 압력은 떨어지고. 그럼, 고혈압 있는 분들이, 이게 치료방향일까요? 치료방향이 아닐까요? 우리의 온몸의 혈관들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일정해야 돼요. 크기도. 그니까, 뭐 크기가 똑같다는 게 아니고 건강할 때의 혈관을 유지를 해주는 게 오래 건강하고 오래 사는 가장 기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이 재미난 얘기에서요 사람이 이제 화재 현장에서 불이 났어. 화재로 사람이 각내가 타죽기도 하고 질식사해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러는데 화도 현장에서 이제, 이게, 타서 이제 운명을 달리 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이렇게 꼬부라져 있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 우리 속에 텅빈 공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가장 넓은 빈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복부예요, 복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복부 혈관이 커지고, 창자가 늘어나요. 커져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몸에 이렇게 변화가 생기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사실은 복부에 복부 쪽에 간을 비어서체장을비어서 빌어서, 신장 방광 뭐다 있잖아요. 그죠? 예. 복부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폐 문제도 생기고 다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병을 이제부터는 생각을 달래야 돼요 아무 생각 이이제 정상인들이 이제 아주 건강하는 사람들이 하는 운동은 여러분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한테 좋은 운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지정명로 나타나는 사람이 걸어 다닌다 제가 보기에는 죽을 때까지 병못 고쳐요.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배에 가스가 차는 사람이 걸어 다닌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간질환이 있는 사람이 걸어 다닌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압력이 밑으로 계속 작동이 되기 때문에. 자, 손가락 힘. 이거 되게 중요해요. 머리 흔들기 중요해요. 왜왠 감이 여러분들이 머리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을 제가 제 동영상을 본 사람들은 이제 많이 하는데 머리 흔들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내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권투 선수들이나 이제 유도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목 운동을 하면서 막 해요 그래서 목을 두껍게 만들더라고 근데 그런 분들을 왜 일반인들이 아목 근육이 중요하다는 라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존재하지가 않아요 심지어 두피 마사지 이렇게 계속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받아들이신 분도 거의 없고 악력기를 이용해서 손가락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하면 나중에 손목이 다 아프고 손가락 절임과 부터 시작해서 손가락 손이 차가워지고 뭐 어깨 운동 어깨 운동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사람 특히 여성들은 어깨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거의 안 가져요 남자분들은 그냥 힘쓰는 운동을 하니까 그나마 어느 정도 가다가 또 또 아차하는 순간에 툭 나가기도 하는데 어깨를 충분히 어깨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우리 몸을 균형을 잡아주는 기준점이기도 해요. 사실은 응? 어깨가 T자로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응? 어깨 한쪽이 내려갔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폐도 내려가는 거야. 응? 몸은 똑바르게 그죠? 그 다빈치 그림 있잖아요. 그 균형감 균형, 근육도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고 골고루 근육이 잡히면서 근육이라는 게 모세혈관 덩어리에요. 모세혈관 덩어리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이런 얘기했는데 우리 온몸에는 유령혈관이라는 게 있대요. 저도 이제 유령혈관이라는 말을 TV에서 처음 봤어요. 저는 계속 모세혈관이란 모세혈관이 있는데 모세혈관, 유령혈관이 동일한 말이에요. 근데 근육은 모세혈관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근데 운동을 하면 근육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해요. 이제 운동을 안 하면 작아지고 운동을 하면 커지고이는데 그러니까 근육이 커진다는 거는 모세혈관이 계속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넓어지기도 하고 어떤 모세혈관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유령혈관인데 실제적으로 현미경으로 보면 운동을 하고 나면 원래 없었던 모세혈관이 이렇게 뻗어 나가요. 피가 그쪽으로 가요. 근데 운동을 안 하고 또 현미경을 보면, 어, 조금 전에 있었던 혈관이 없어져 버려. 요 여러분들 혈관에 대한 지식도 이제 거의 뭐 일반인들은 안 갖고 있죠. 그죠? 뭐 저도 일반인이지만은. 네. 유령 혈관이니까 운동을 하면 혈관이 만들어져요. 이제 물론 대장맥, 대동맥은 그냥 다 있죠. 그죠? 문제는 내가 얘기하는 건모세혈관이에요 이 모세혈관 우리 온몸의 혈관 길이가 13만 킬로미터예요. Km. 부산에서 북한의 두만강까지 130번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에요.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몸이 쪼그라들면 짧아지겠죠. 모세혈관 길이가. 자, 나중에 되면 손가락 끝이 다 절어요. 발가락 끝도 절이고 하여튼 모세혈관이 없는 거야. 왜 손가락 운동을 왜 해야 되느냐. 모세혈관이 없으면 피가 가운데로 몰릴 거 아니에요. 손끝에서 피가 없으면, 가운데로. 머리에서 피가 없으면, 머리에 있어야 될 피가 가슴이나 복부로, 다리로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압력이 점점 더 올라가는 거예요. 압력이 올라가면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혈압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각각 장기들의 압력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몸이 망가져가기 시작합니 그쵸?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걸림돌이되는게내 몸에 상하 비대칭이 나타나 있는가 그냥 똑바른데 전반적으로 내려가 있는가 혹은 좌우 비대칭이 나타나 있는가 오른쪽이 내려갔다든가 오른쪽 다리가 길다든가 왼쪽이 내려갔다든가 혹은 머리가 이렇게 목이 꺾였다든가 이게 좌우 비대칭이라는 자 뭔가 꺾여있으면 이게 피가 잘 돌겠습니까? 이제 모세혈관도 변형이 됐지만 은 전체적인 혈액순환에 벌써 문제가 나타나 이런 분들은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 피곤이 피곤 빨리 찾아와요 피가 안 도니까 피곤하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피가 안 돌면 피곤해요 만성피로증후군 이런 이런 얘기죠 들 고혈압 환자분들도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요 피가 안 도는데 억지로 움직이고 나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남자분들이 각끔다 헬스장을 한 번씩, 누구나 한 번씩 가봐요. 뭐, 꾸준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 이제, 헬스장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이제, 헬스장에 가서, 이제, 뭐, 기나 이렇게 들잖아요. 그 첫날에 가면, 이제, 막, 사기 충천이야. <웃음> 내가 운동, 이제, 이제, 작심하고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죠. 첫날 가서, 막, 기 무거운 거, 자기가, 이제, 힘에 붙이는 것도 한번 들어보고 이런데, 저녁이 되면, 여기가, 빡! 뭉치는 거예요. 왜?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고 그랬잖아요 자 무거운 걸 들었어 여기서 힘을 제일 받는 곳이 뭔가 하면 어깨야 승모근이요 승모근 어깨 이렇게. 자 이쪽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번 하는데 계속 이쪽으로 모세혈관으로 피가 꽉꽉꽉꽉꽉꽉 꽉, 꽉, 꽉, 꽉, 꽉, 꽉 들어차는 거야 그 모세혈관이 붓기 시작해요 팽창되기 시작해요 꽉 팽창이 됐어요 그런데. 팽창됐다가 이게 머리 쪽으로 목 쪽으로 해서 쑥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빠져나가. 왜? 이렇게 벌써 좁아져있어 그러니까 워낙 이 운동을 안 했으니까 갑자기 운동을 하니까 피가 이로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이쪽으로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니까 여기서 이제 정체가 되기 시작하는데 담이 되어버렸어요. 담이 왔어요. 이제 이게 담인 거야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빠져나가 그러니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준비 운동도 안하고 내 몸이 적응할, 그러니까 헬스장에 가서 처음에는 이제 가벼운 것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한한 한 일주일 지나면 조금 더 무거운 거 하고 또 일주일 지나면 조금 더 무거운 거 하고 이게 순차적으로 올라가요 내 몸이 올라가면서 이제 점점 이 전체적인 혈관이 넓어지면서 적응을 하면서 몸살이 안 오는데 담이 안 오는데 이제 이런 운동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이제 닥치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예요 담이 왔어요 자, 이 담이 왔으면 우리 피는 온몸을 전체적으로 돌아다녀요. 그죠? 어느 한 곳에 담이 오면요. 피가 안 돌아요. 왜? 그쪽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차량이 이제 어디가 사고 나면 그 뒤로 막수 킬로미터 차량이 정체가 되잖아요. 못 빠져나가니까. 이것도 동일한 거야. 어느 한 쪽에 담이 왔다. 담온것 자체만으로 피곤한 거야. 왜? 피가 안 도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거야. 고혈압 환자들이 다음이 오면 혈압이 극도로 상승이 돼요 담을 빨리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담 푸는 방법도 제가 동영상에 올려놨어요 뭐 여기, 여기 담이 왔을 때 목에 담이 왔을 때 어떻게 어면 풀어내, 풀어내야 돼 빨리 풀어내는 게 조금이라도 건강을 지켜내는 방법이에요 자 누워서 하는 운동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난코스가 좌우 비대칭이에요. 상하 비대칭은 무조건 끌어올리면 돼. 끌어올리면 최대한 다리에 힘을 안 주면서 다리에 있던 피와 복부에 있던 피를 가슴과 머리 쪽으로 계속 끌어올려. 또 그것도 무리하면 안 되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단계별로 올라가야 돼. 내 몸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내 몸이 적응을 하면서 다음이 안 오고 몸살이 안 나고 감기가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욕심을 내면 몸살이 오고, 탐이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하비대칭은 이제 천천히 끌어올리면 건강이 좋아지는 거고,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게 이제 좌우비대칭이에요, 좌우비대칭. 이 좌우비대칭이 있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모래주머니, 손목에 이렇게 모래주머니 사준, 저는 좌우비대칭이 굉장히 심하게, 상하비대칭과 좌우비대칭을 동시에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조정해주기 위해서 이제 모래주머니 중량을 이렇게 맞춰서, 심지어 발목에도 차고 있어요. 발목에도. 이게 딱 차면 균형이 딱 맞아지면서 돌아가요. 소화가 되고. 근데 이걸, 이거딱 풀면 균형이 무너지면서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또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좌우비대칭을 맞추면 상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피가 돌기 시작하면서 가스가 이동하기 시작하고 컨디션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받아져요. 좌우비대칭을 놓쳐버리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고 몸이 이상해지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어떻게 보면 좀 연구하는 자세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우비 대칭을 위해서 여러분이 동영상을 조금 많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여나 이 동영상을 제가 하는 말을 조금 수용을 하시고 받아들이신다면 장길성 동영상 보는 방법이에요. 장길성, 제 이름이 장길성이에요. 동영상 보는 방법이란 그 동영상 잠깐 들어보시면 어떻게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 그런거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아요 왜냐, 자꾸 질문이 들어오니까 이분들 좀 궁금한 걸 해결해야 되는데 질문이 들어오면 뭐 내가 타이핑 컴퓨터로 막 댓글을 달아주면 그한 사람 한 사람 답변을 못 해줘요 이분들은 이제 저를 좀안 좋게 생각하겠죠. 자기나 이제 아, 본인은 아파 죽겠는데 안다고 하는사람이 답변을 안 해주냐. 한두 분이 아닌 거야. 댓글이 무지막지하게 올라오는 거 게. 저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제가 답변을 안못 해드리는 거예요. 안 해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질문을 한두 줄을 쓰면 저는 답변을 한 스무 문장은 써야 돼요. 스무 줄. 최소한 20절을 써야 돼. 20절을 쓰면 30분이 후딱 지나가요. 그한분한분 한분 해주면 제가 제 인생을, 제 생활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 여러분들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렇게 막막 막 전화로 막 문자가 날라오고 막 이래요. 그 혹시나 제가 답변을, 제가 진짜 시간이 되면 가끔씩 답변을 해 드리기도 해요. 여러분, 댓글에 보시면 알잖아요. 제가 답변을 해드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의 안 해드려요. 아내안 해드린 게 아니고, 못 해드리는 거야. 여러분들, 질문 또 너무 부실해. 꼭 정상 얘기를 안 하는 게, 없으면 없고 그냥 아픈데요. 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러는데, 내가 뭘 알아요, 고쳐주세요. 자, 제가 또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창자나 다리 혈관이 커져 있다. 커져있는 혈관을 좋은 약을 먹으면 커져있는 혈관이 작아지겠습니까? 안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커져있는 혈관이 좋은 약이나 좋은 음식을 먹으면 작아지겠습니까? 안지겠습니까? 안 작아져요 그거 작아진다고 생각하면 그 조금 이상한 분이야 그러면 좁아져 있는 혈관이 좋은 약을 먹으면 커지겠습니까? 안 커지겠습니까? 자, 극단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자, 병원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혈액순환제나 혈액순환 개선제나, 어, 또 혈액을 맑게 하는, 어, 약물이 있어요. 어,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노폐물을 제거해주면서 좁아진 환경 속에서도 피가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 효과제예요, 보조 효과제. 그니까, 러 지금 끈끈한 피로는 그 혈관을, 뇌 혈관이 좁아져서, 그죠? 어, 뇌 혈관 파열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좁아진 혈관을 뭐 스탠트를 해서 이제 벌릴 수, 뭐 벌릴 수 있으면 벌리면 좋은데, 뇌라는 거는 너무 무시무시한 곳이거든요. 못 벌리니까. 혈액순환 개선제를 통해서라도 피를 좀 묽게 만들어서 어떻게 든 그쪽을 통과할 수 있게 해서 그 증상이 더 이상 진행이 안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혈압을 떨어뜨리면서 그쪽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제예요 그 혈관을 원래 상태로 크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치료제는 아닌 거야 좁아진 혈관이 어떻게 좋은 약으로 좋은 약초로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유령 혈관이를했는 운동을 하면 혈관이 커져요 헬스장에 가보세요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이쪽 혈관이 막 진짜 고무줄 같아요 이때만큼 튀어나와 있어요 운동을 하면 혈관은 커지는 거야 TV에서 이런 분이 나왔어요 뇌, 이제 이 뇌경색이 진행이 되는데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받지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뇌가 무섭잖아요 아니야, 나는 그냥 뭐 민간요법이나 어떤 운동을 통해서 할게요. 그냥 버티는 데까지 버텨보다가 어쩔 수 없으면 내가 수술을 받겠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집에 와서 이렇게 공부하게 생각하다가 뇌혈관이 좁아졌대. 이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야 그러면 도대체 이거 그 뇌혈관을 어떻게 해야 크게 만들지 뭐 여기 머리를 잘라서 이렇게 벌릴 수도 없고 크게 만들 수도 없고. 또로 고민을 했던 맨날 며칠을 그 혈관이 좁아졌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혈관을 크게 만들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머리를 이렇게 흔들면 머리를 흔들면 머리 쪽으로 피가 더 많이 가지 않을까? 피가 더 많이 가면 그 좁아진 혈관이 조금이라도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대요. 그, 그분이 했던 동네, TV에서 똑바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것에나왔어여러분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뭐, 유튜브나 TV 다시 보기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못 믿겠으면 찾아보셔야 되는 거요 그분이, 제가, <웃음> 그분이 이거 배를 두드렸대요. 제가 이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분 하는 건, 제, 제 연을 보여드릴 테니까. 배를 이렇게 아랫배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자, 다리를 뜯, 뜯, 뜯. 자 그, 그분이 그 이렇게 걸어다니는 운동을 한게 아니에요. 자제 자리에서 음악 틀어놓고 오른쪽 틀어놓고 천만 하면 했대요. 천만 하면 그 1년이 지나갔어. 근데 자기가 좋아졌다고 느꼈대요. 1년 지나서 다시 엑스레이 찍어봤대요. MR를 찍어봤는데 혈관이 넓어졌다라는 거야.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자,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 그분이 약을 먹어서 그 내열화는 크게 했습니까? 아니면? 나 그분은 굉장히 알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을 썼다고 생각, 이 돼요. 왜냐하면 머리에 갑자기 압력을 올리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욕심을 내서 이래 되면, 아, 그러면 뭐 물구나무 서기 하면 도움이 되는 거야. 물구나무 서기가 나쁜 건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제가 그랬죠. 모든 거는 순차적으로 올려가야 된다. 특히 젊으신 분들이 이제 욕심을 잘 내요. 왜? 버티는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막 물구나무 서기 했다가 나중에 머리가 아파갖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나 머리가 너무 아파 이러면 연락이 오는 거야. 그러면 나 화들짝 놀랐어요. 도대체 뭘 했길래 그래? 또 물구나무 서기를 뭐 하루에 두 시간을 했대.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래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그렇게 행동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모든 운동은 내 혈관이 적응을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이렇게 한다고 머리에 피가 갑자기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또 팔도 움직이고 했으니까 팔하고 머리하고 목하고 걸고 다리도 이렇게 제다리에서 막 하면서 골고루 피가 퍼져나가면서 머리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준 거야 약은요 고혈압을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지 치료제는 아니에요 좋은 음식 좋은 약초 좋은 유산균 좋은 효소 진정시키고 완화시키고 악화되는 걸 어느 정도 연기시키는 효과는 있지 치료제라고 보면 곤란해요 아, 물론 어떤 장내 어떤 좋은 유산균이나 좋은 효소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걸 먹어서 치료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어떤 세균 활동이나 바이러스 활동에 의한 병이 아니라 혈관계통, 혹은 창자가 커졌냐, 폐가 커졌냐, 어디가 작아졌냐, 고혈압은 세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맞죠? 그죠? 간질한 또 세균의 문제라고 보기만 좀 아니에요. 전립선 비대. 당연히 아니에요. 방광염도 절대로 아니에요. 치질도 아니에요. 치질 약이 있어요. 약을 먹으면 혈액순환을 좀 촉진을 해줘요. 또 특정 부분에 약을 바르는 연구도 있어요. 치질에. 조금 초, 촉진을 시켜서 완화를 시켜줘요. 아주 초기 치질은 어쩌면 진짜 운이 좋으면 그냥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진행이 됐다 안 나요 안나 절대 안나 그거는 그 압력을 빼줘야 돼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 줘요 야 제가 치질 치료법 도 올려놨잖아요 그 댓글 한번 보세요 치질 좋아졌다는 분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항문으로 가는 피를 다른 쪽으로 이동을 시켜 버리면 치질의 압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 치액은 혈관덩어리니까 피가 거기 뭐 그러니까 원인 제거는 피를 다른 쪽으로 이동해 줘야 되는 거야 항문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가능하면 이 위로 가슴과 목과 머리 쪽으로 자꾸 이동을 시켜 버리면 치질이 낫는 거야 치질 걸리면 딱 수술 생각밖에 안 들죠 저는 가능하면 수술 받지 말아 고요 가능하면 어지간히 심각해도 나을 수가 있어요 혹시 치질 증상 갖고 계신 분은 치질 치료법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자바라 운동법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 밑에 댓글란을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아, 어떤 어떤 증상은 어떤 동영상을 보세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해놨고 어, 그런 얘기를 해놨는데 그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이렇게 밑에 영상들을 쭉 올리면 맨 밑에 그 댓글들이 나와 있어요. 영상들이 스크롤해서 쭉 올려오면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운동은 자바라 운동법 이 운동이 제가 누워서 하는 운동에 제가 올린놓 가장 대표적인 운동법이 허리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치료법 이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허리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치료법 제가 일단 연계 동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그게 누워서 하는 운동이에요. 누워서 하는 운동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개발하면 더 많아요. 제가 단점을 얘기할게요. 걷는 운동보다는 누워서 하는 운동이 100배는 더낫다 누워서도 다리 운동 충분히 할수 있어요. 허벅지 운동 충분히 할수 있고 골반 운동도 충분히 할수 있고 누워서도 가슴 운동 충분히 할수 있어요. 목 운동도 충분히 할수 있고 그러니까 걷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를 누워서 하는 운동 그리고 팔 운동, 머리 운동 쪽으로 좀 이동을 시켜라 방향전환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요 선생님, 수영해도 돼요 그러니까 좌우비대칭이 발생되지 않은 분들은 수영을 해도 돼요 근데 좌우비대칭이 발생하신 분은 수영을 하면 좌우비대칭이 더 심해져요 왜? 커져 있는 쪽을 더 강하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심해예요 좌우비대칭이 점점 심해져요 스쿼시 해도 돼요. 오른손잡이가 계속 오른손잡이로 이렇게 스쿼시하면 좌비대칭이 우 점점 심해져요. 진짜 보시면 왼손을 해요. 왼손. 자전거 타도 돼요. 하지정맥류가 있으면 자전거 타지 말고 하복부 팽만감이 있으면 자전거 타지 말고 폐쇄성 폐질환이 있으면 자전거 타지 말고. 끌어올려야 돼 다리를 쓰면 다리에 피가 가잖아요 그죠 아랫배로 피가 가요 건강한 사람은 자전거 타는 게 도움이 돼요 건강한 타는 수영이 도, 좋아요 근데 좌우비대칭이 심하게 몸이 심하게 망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상하비대칭이 나타나 있는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게 제자리에 가만히 서서 이제 설거지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지는 거 많이 느낄 거예요 가만히 서서 다리에 피가 내려갔다가 못 올라오는 거예요 다리는 이렇게 돼야, 이, 꺾여야 피가 올라오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다라는 건 그냥 온몸에 체중을 받고 그냥 계속 내려가는 거안내려가요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심장이 약한 사람은 푹쓰러져 등산을 하다가 푹 쓰러지는 분들 있죠 다리 쪽으로 피가 넘어갔다가 못 올라오니까, 심장이 멈춰버리는 거요 그러나, 진짜 등산을 미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양손에 5 0 0 m l 물병을 잡고, 흔들면서 올라가라. 또 올라가다가, 한 10분 올라가면 한, 앉아서 한 2, 3분 또 앉아서 팔 흔들기, 머리 흔들기 하고, 바람 불고, 팔 흔들고, 머리 흔들고, 바람 불고, 응? 한 5초에서 7초에 한 번, 이게 자바라 운동이야. 자바라 운동이라는 게 이게, 펌프질 운동이에요. 여러분 머리를 흔들면 여기 힘이 작동이 되면서 밑에 있던 피가 올라와요. 가스하고 팔을 흔들면 복부에 있던 피가 이 가슴과 등 쪽으로 올라와요. 이게 펌프 운동이에요. 자바라라는 게 기름 이렇게 기름통에 있는 기름을 이렇게 쭉쭉 짜서 올리는 거니까 펌프 운동이 자바라 운동이에요. 뭐 제가 이름을 짓다가 어떻게 우연하게 그렇게 자바라 운동이라고 자바라 운동법이라고 하고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와요. 자율 운동법 꼭 해야 되고 나중에 이제 이부자리 조정법 이런 것도 있어요. 이부자리 조정법, 이제 명치 통증이다, 소화가 안 된다, 자주 체한다, 목에 가래가 자꾸 낀다 이런 분들은 이부자리 조정법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막또 뒷목이 아프다, 뒷목, 성모관이 돌처럼 딱딱하다, 결린다 이런 분들은 뒷목 통증, 뒷목 결림 치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의, 의외로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 밑에 댓글 란나한번 보세요. 댓글 란나 보면 제가 쓴 말이 아니거든요. 그 자, 이제 고혈압은 어떻게 치료해요? 고혈압에 대한 원리를 얘기해주세요. 뭐 당뇨병은 어떻게 치료해요? 방광염에 대한 치료법은 있나요, 없나요? 그런데 이제 고혈압, 당뇨병, 방광염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이제 장길성 동영상 보는 방법이란 거 보셔. 찾아가셔도 되는데 대사정후군 치료법이라고 대사정후군 치료법 1 이라는 동영상 있어요 대사정후군 치료법 1그 동영상을 볼 필요는 없고 그 밑에 댓글란이 있어요. 첫 번째 댓글란에 보시면 동영상 보기 순서가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자바라 운동법을 보세요. 두 번째는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 통제법을 보세요. 세 번째는 뭐 명치통증, 배에 가스 차는 여러분 정상에 상관없이 고혈압이든 당뇨병이든 뭐 방광염이든 전립선 비대증이든 신장염이든 췌장염이든 정상에 상관없이 그 기본 동영상 보기 순서에 나와있는 동영상을 다 보셔야 돼요 제가 올려있는 동영상을 무조건 다 보라는 게 아니라 그 기본 동영상을 보게 되면 혈액순환원리와 가스이동원리에 대한 걸 알게 돼요 원리를 알아야만 여러분이 건강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 혈액순환 원리를 알아야 되고, 가스 이동 원리를 알아야 여러분이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알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동영상이요, 개수가 한 30개 가까이 돼요. 근데, 그걸 자꾸 똑같은 얘기도 나오고 이런데, 자꾸 연구하는 자세로 들어요. 연구하는 자세로. 막 다른 일 하면서 그냥 이런 소리나 나고 막 설거지 하면서 들으면 다 까먹어 버리고 연결이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 진짜 건강이 안 좋으시다. 나 진짜 한번 건강해 보고 싶다 이러면 시간 투자를 좀 해야 돼요. 제 말을 믿고 그동영상들을 거기서 보라는 순서대로 한 개씩 한 개씩 보세요. 그냥 당장에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적용하라는 말도 안 해요. 일단은 동영상 한번 들어 보세요. 그냥 제, 하, 제가 저를 믿어 달란말 진짜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저는 믿지 말고 제가 오늘 이 동영상에서 했던 얘기 있잖아요 뭔가 수긍이 간다 이러면 그 말을 한번 믿어 보라는데 저는 안 믿어도 돼요 ,이? 저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 저는 <웃음> 나쁘지는 않은데 믿을 만한 존재는 아니에요 저는 믿지는 않세요 근데,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 돕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 동영상들 처음부터 막 자바라 운동법 빼앗으 이제 당장 자바라 운동법 하루 종일 해봐야지 이러지 마시고 응? 동영상을 한한 한 15개에서 20개쯤 본 시점에서 이제 슬슬, 슬슬 적, 적용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 앞에 동영상은 짧아요 15분 짜리도 있고 지금 이동영상 굉장히 긴데 그 동영상들은 뭐 15분 20분 짜리가 태반 이에요 응? 그래서 한 개씩 한 개씩 파놨다가 어떤 분들은 노트 피규어 했대 어떤 분은 컴퓨터에 해갖고 프린트로 뽑았대요 정리해 갖고 그 사무실에 다가 붙여 놓고 시간마다 운동하고 이런 분도 계세요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거짓말 하는 거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제대로 하시는 분이 있고 <웃음> 이 동영상 하나 보고, 따라 해보고, 또저 동영상 하나 보고, 따라 해보고, 막, 뒤죽박죽돼서막 헤매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보면. 순차적으로 쭉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연결돼, 하, 아, 조심, 주의사항도 나오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다없고 제가 여기 대사정훈치료법 1이라고 연계동영상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이라고 동영상 하나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아. 그리고 치질 치료법 이라고 동영상 하나 올려놓을게요 모르시겠어요?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치료법 할때 여러분 들 이제 사진에 자바라 운동법은 꼭 보셔야 돼요 자바라 운동법 동영상 두 개가 있는데 그건 또 보시고 너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나 항상 그래요. 무리하면 몸살납니다. 무리하면 머리 아픕니다. 무리하면 감기 걸립니다. 2보 전진, 1보 후퇴하세요. 이런 말. 동영상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굉장히 길어졌고 이걸 제가 조금 왜길어졌나면 기준 동영상으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고혈라 대다수의 분들이 이 동영상 제목을 보고 자꾸 찾아가더라고요. 대다수 분들이 그것도 기존 동영상을 하나 보고 만들어놓고 제가 이쪽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누워서 하는 운동법 일단은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이 있으니까 꼭 보세요. 그리고 누워서도 이렇게 물병 들기나 아름 들기나 또목 운동, 뒤통수 누르기나 앞으로, 이만 누르면서, 앞으로 해서 목 건유, 누워서도 이렇게 누르기도 할수 있고, 그죠? 누워서도 팔, 팔 운동하면 이 가슴이 커지고, 누워서 자전거 타기 하고, 할수 있는 운동이 굉장히 많아요. 꼭 보세요.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작증. 아, 나 허리 디스크는 아니었어요 이래서 그동영상안본 사람이 제법 많더라고. 무조건 보세요. 무조건. 그 제가 회복 운동,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무조건 그 운동 하라고 내가 많이 얘기했거든요. 다리를 쓰고 집에 들어오면 무조건 누워서 그 운동을 하세요. 그러면 컨디션이 금방 좋아져요. 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아, 제가 지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 광고를 못해갖고, 저, 저 후원해주신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아, 17일 반 이렇게 제가 동영상을 조금 더 자주 올릴 수 있도록 제가 후원을 요청했는데, 아, 여러분들이 어, 저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희용님, 어, 박희용님 얼마 전에도 후원해주셨던 것 같은데 어제 어제 또 해주셨는 것 같아요. 어, 뭐, 아 감사합니다. 어, 박희용님 감사드리고 서갑연님도 후원해주셨습니다. 어, 서갑연님 감사합니다. 어, 김성목 선생님이 어, 매달 후원해주시는 분인데 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선생님 어, 구본창 선생님인지 모르겠습니다. 구본창님 아, 아, 조금만 하는데 너무 많이 하신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 조금 크게 보내주셨는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동영상으로 혹은 세미나로 이렇게 아, 여러분 도우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필영님 어,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경남님, 전에 한번 통화를 한번 하셨던 분들, 우리,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경남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매달 우도 후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민규님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죄송 우리 최, 최현덕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선희님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암님,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성님,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혜자님,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성희님,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멀었습니다. 뭐 지난주가 월말이라서 그런지 후원을 좀 여러분이 많이 해주셨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뭐 후원을 뭐 부담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하셔도 괜찮고 여러분들 하여튼 치료만 됐으면 좋겠고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은 아 제가 이제 좀더 열심히 하라고 동영상 또더 많은 분들을 도우라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아, 제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아, 하여튼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면 명현현상 나타난다. 이 명현현상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한 번은 그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쳐 가야 돼요. 그 명현현상이 없이 치료된다. 치료되는 병은 그거는 사실 뭐 병도 아니지 뭐. 조금 아픈 거지 근데 많이 아프신 분들은 명현현상을 다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저도 명현현상을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 넘어가 봤어요. 몸살도 여러 번 나보고 저도 욕심을 냈거든요. 욕심을 내니까 명현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몰랐으니까 저도 원래는 이 동영상을 어떤 분들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아, 꼭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대사정원 치료법 1그 밑에 동영상 보기 순서 있습니다. 그냥 순차적으로 보세요. 보시고 나면 많은 걸 도, 좋으세요. 여러분들 괴롭히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한, 번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부자리 조정법이나 이런 것도 또 보시고, 모래주머니 착용법도 꼭 보세요. 그냥, 하든 안 하든, 모래주머니 착용법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세미나에 오시면 됩니다.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보고, 좀더 세밀하게 도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절대 혼자서 욕심내거나 무리하지 마세요. 그래서, 탁, 막, 이 명예현상 나타나면 저도 걱정이 돼요. 저도 걱정이 돼요. 혹시나 문제가 생겨도 <웃음> 저한테 좀따지듯이 묻지는 마세요. 제가 하, 제가 여러분들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저한테 어떤 문제가 생겨도 속으론 욕을 하시야는거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막 저는 도울려고 하는 거예요그죠 적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